어떻게 진행되고 있냐고? 시끄러워 진짜. 필살기 써야겠다. 저희가 도보로 전국 일주 중인데요. 왜인지 모르겠으나 ATM 기기가 고장이 나서 출금이 안 돼요. 선처해 주신다면 내일 아침 날 박는 대로 돈을 뽑아드리겠습니다.